대망의 화이트. 화장실 화장실은 참고로 방만큼이나 넓습니다. 따라라라, 화장실. a l 이트 나랑 까마다. 내 베이스 랑 까마다. 바닷가인데도 바람이 너무 좋아요. 뚝뚝하지 않고 습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바다 라일라 TV 특별 펀. 허니만 특집입니다! <웃음> 이곳은 몰디브 사우스 아리아크에 위치한 마푸시가루 리조트인데요. 최근에 아우디거라는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이곳이 라군이랑 수중 환경이 정말 동시에 탁월한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낡은 룸 컨디션 때문에 한국분들은 많이 꺼리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럼 룸투어부터 가시죠. 오늘 저희가 묵는 방은 310호 방입니다. 이쪽은 이제 하우스 리프를 향하고 있는 객실에 속해요. 마푸시바루의 오버워터 원 베드룸 위더 프라이빗 포우 객실 보시겠습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자, 일단은 들어오시면은 한편에 이렇게 미니바 커피는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로 6캡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리필해주시니까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에스프레소잔이랑 커피티잔 그리고 각종 유리잔들이 종류별 무려 6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1인당 한병씩 제공되는 컴플멘토리 워터입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프보드 밀플랜으로 왔거든요. 아침 저녁은 식당에서 물을 먹으니까 식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요거 한 병으로 낮이랑 밤에만 마시면 되는데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미니바 아래쪽에는 오, 이렇게나 넓은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이싱싱실 아니 야채 싱싱싱 이런 것도 있어요. 오, 내, 오, 나, 여기 아이스 만들라고 이것도 있네. 오, 냉동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는 이제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인 냉장고까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와인을 따로 요청하진 않아서 이렇게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한편에 짐 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있고요. 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거 가방 하나밖에 못 놓는 거야 할수 있겠는데, 하나 더있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스피커랑 테이블, 복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주 출입구에서 이어진 공간과 침실과 화장실을 다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분리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침실이 보이는 구조라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라이딩 보호를 쳐놓고 사용하시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 완전 닫아요 네, 이렇게 닫힙니다 침실 공간에 보시면 어머나, 이거 베개가 왜 끼니? 너무 많이 부신 거 아니야? 작은 쿠션들 포함해서 무려 12개의 쿠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갓 도착을 했는데 웰컴홈 이렇게 예쁜 베딩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네요. 여기는 귀엽게 만타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만타 모양 한번 찍어주실래요? 만다만다 많다, 많다. 침대 위치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대에서 누우면은 로바다가 보이거든요. 저 커튼 한번 걷어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테라스랑 전용풀이 보이고요 그 앞으로는 또숫자색라 나오고 프리팔터즈나무가 저기 하우스리프 꺾어 들어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프시바누에서 소유한 저무인도섬 하나까지 보입니다 첫날이라서 이렇게 웰컴 플롯을 준비해 주셨네요 근 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쿠키도 있어요 네. 약간 생긴 거는 홈만불 같이 생겼는데 무슨 맛인지 하나 먹어볼게요. 갑자기 영상 찍다가 이렇게 먹고. 음, 이거 안에 모뭐 크림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아몬드 가루랑 머랭 쳐가지고 만든 케킨 맛이에요. 응, 음, 괜찮네요. 음. 그리고 퀸사이드 침대 앞쪽으로는 침대 소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아, 이거 베드 사이드 테이블이 들어서 있구나. 침대 안비좀 부담스러울 때 여기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보면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이렇게 과일이랑 스키 먹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응. 이쪽으로는 LG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유튜브 개인 로그인해서 보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아웃한 말로 자동 로그아웃 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 넉넉하게 있고요. 아 여기 비치 타워도 두개 있네. 비치 타워 여기 라이프 재킷. 여기는 목욕 가운 그리고 자루 산부에 드라이기 체중계 실내 와 실내 화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룻밤을내나가 깨끗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얀 데대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깨끗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장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는 세이티 박스랑 런더리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장 서랍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인 게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입구 쪽에 있는 지문는 공간 말고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침대 뒤쪽에 위치한 중칸입니다. 이 아래로 큰 가방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건대 가방 온는 고리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 출입구랑 침실 보셨고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안 되나? 저기 풀이 하이라이트인가? 자, 화장실. 화장실은 참고로 방만큼이나 넓습니다. 따라라라. 오 화이트! 나랑 땀맞아! 내 네, 드레스 코드랑 땀맞아! 요렇게 생활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 너무 넓죠? 일단 딱 방금까지 드리 느낌은 아 정말 넓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지금 여기가 렐노 변차가 한지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거욱이고는 저번주에 한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새벽쩌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싸우기 없이 이렇게 준비되어있고요 핸드타올이랑 어메니티는 보오야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 아일랜드 브랜드인가봐요 그냥 처음 보는데 이렇게 준비되어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이랑 샤워실 분리되어있고요 샤워실 안쪽으로 가면 와 천장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저는, 천, 저는 천장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위로 한참 더 있어요 안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보야라는 브랜드로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준비되어 있고요 수자음 아까 세변대랑 동일하게 지오 라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네요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실도 그렇고 안에 커다란 창이 있어요 여기가 네, 화장실이고요. 천장은 샤워실만큼은 높진 않네요. 네. 변기솔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 특이한 점을 꼽자면은 동남아시아랑 남아시아 지역에서 쉽게 볼수 있는 핸디 비데가안 보여요. 어, 뭐지? 여기 없나? 아예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Toilet s e r f u n c t i o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을 열어보니까 이게 비데가 변기일체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작동을 잘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천장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천장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아요. 답답한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눈이랑 화장실은 다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시죠 밖으로는 여기 화장실로도 나갈 수 있고 거실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화장실로 나가볼까요? 와, 아 창을 여니까 이 상쾌한 이 산대바라 너무 좋다 바닷간데도 바람이 너무 좋아요 전혀 꿋꿋하지 않고 하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테이블에랑 <목소리> 모자 있고요. 담배하신 분들 주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컵배도드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커피 두 잔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새 하얀 체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발을 올려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걸. 여기가 이렇게 천성이 있어서 그늘이 지니까 여기 앉아서 놀다가 쉬다가 놀다가 쉬다가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푸시마루의 장점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드그 넓은 라군과 탁월한 수중 환경을 동시에 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주그 넓은 라군이 펼쳐져 있고요 네, 상수리프까지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반으로 봤을 때는 한 2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핀 차고 수영해서 가면 은한 15분이면 갈까?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목소리> 여기서는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대박! 차이있는요 <목소리> 차단이 고정형이 되게 차리는 고정형이니까 들어가고 나오기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않지만 또 그렇게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냥 수영하고 올라와서 잠깐 이렇게 플런지풀 느낌으로 밤에 여기 누워가지고 별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밤에는 이렇게 예쁘게 풀의 조명이 계속 시시각각 바뀐답니다 이건 제가 밤에 찍은 별사진인데 정말 장난이 아니죠 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실제로는 더 예쁩니다 풀의 조명은 충분히 보고도 남은 공간이거 특히 가벼우시나요? 풀의 높이는 1 5 5c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터빌라들이 좀 촘촘히 붙어있어서 아 이거 프라이버시 뭐가 안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옆집을 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안보이게 막아놨어요 오른쪽을 봐도 그렇고 왼쪽을 봐도 그렇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지붕 두 집이 아니고 한 지붕 한 집이에요. 네. 한 지붕 한 집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보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물에서 놀다가 올라왔을 때 샤워를 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서 붙지만 이렇게 밖에 샤워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씻으면 되겠죠? 이상 올리브 아우디건 마푸시바르 리조트의 오버워터 원베드룸 위드 프라이빗 룸룸투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허니만 특별편으로 제작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가시 슈쿠리아 해피 허니문 도 마이셀프 <웃음>